재롱아 재롱이 밥 재롱이 밥 그래도 밥인 건 알지. 안 돼, 부셔야 돼, 재동아 밥인 건 아는데. 밥인 건 알아서 그렇게 무섭진 않는데. 밥인 건 알아요. 이쁘게 한참 남네 한참 남았네. 냄새 좋아? 아, 이니 아직 한참 남았어. 빨리빨리 하고, 어느 방향 아래. 이거 뿌셔놓거 먼저 줄게. 그냥 줘볼 <웃음> 앞니가 없어서. <웃음> 안 돼. <웃음> 물에 녹여줄게. 아유 기다리 기다리 앉아 앉아 앉아. 얼굴, 얼굴, 얼굴 닦아야지. 얼굴 닦아야지. 다 닦았어? 깨끗해졌네. 지룡나 깨끗해졌네 얼굴. 다 닦았어? 봐봐 얼굴 나름 깨끗해졌네 또닦아야